안녕하세요. 이병국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디어 오른 어깨 밀기까지 했죠. 오른 어깨를 밀었는데 엎어지는 경우 어깨를 약간 위로 올려 보자. 이렇게 어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예측하시겠지만 제가 골반을 썼을 때 골반을 쓰면서 일어서도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 젖히고 골반 돌고 어깨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랄까요 설을 하겠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측하셨던 그 내용이 레슨 주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4대 문파가 다 나왔어요 젖혀 손목파 골반파 어깨파 허리파 이거는 스윙을 완성하는 4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저쳐 어, 때려 그러면 여기에서 딱 옆에 보고 저쳐 그냥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느낌의 스윙을 했고 그 다음에 저쳐 때린 다음에 저쳐 골반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처 이렇게 해서 골반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회전이 빨라지니까 약간 들어오는 각이 작아져요. 근데 골반만 돌려도 200은 탁 넘죠. 그 다음에 저처 골반 오른쪽 어깨, 저처 골반 치고 어깨, 그죠? 그러니까 저처 골반 어깨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처 골반 어깨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어찌 보면. 서 라는 동작, 우리가 스윙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쓸수 있는 그 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는 밸런스를 총괄하는 그 서까지 집어넣으면, 비로소 우리가 지금껏 힘겹게 달려온 4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갖다 다 섞어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젖혀, 그리고 골반, 오른 어깨, 서, 젖혀. 이러시딱 쓰는 거죠. 그래서 스윙이 쭉 뻗을 수 있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하실 거요. 예 아, 일점 몇 초만에 일어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걸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저처 골반 어깨 서까지 들렸지만 이거를 다 하는 거에 대한 레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 개를 다할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은 뭐 아주 이골이 나게 섰죠 그냥, 어, 이렇게까지 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수 있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두 단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뭐 짬뽕, 짜장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젖혀, 때려. 젖혀, 골반. 젖혀 어깨 젖혀 서이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 중에 공통적인 건 뭐예요? 젖혀죠. 그러면 모든 걸컨비네이션 하는 요소에 대해서 보여 드렸지만 실제로는 자 보십시오. 젖혀 때려만 합니다. 젖혀. 때려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피니시를 간다면 젖혀 골반 어깨 서가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면 모르지만,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이죠? 그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진짜 손목만 하는지 잘 보세요. 뭐, 정면에서도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 저, 저는 때려만 할 건데, 골반은 가만히 있고, 어깨는 가만히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저.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 저. 골반 돌았죠? 때려댔죠? 어깨 나갔죠? 저는 근데,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만 지금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젖혀, 골반만 할게요. 근데 골반에서 여러분, 그 요소 아시죠? 골반 돌리면서 옆호존에 들어왔을 때 손목이 써진다. 그런데 저는 손목을 쓴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젖힌 다음에 골반만 할 거예요. 그럼 선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세요. 젖혀, 이렇게 해서 골반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거리가 뭐, 한 200, 260 나왔어요, 260. 근데 골반만 썼는데, 훨씬 반지름이 커지니까. 자, 이번에는, 젖혀, 오른 어깨. 자, 젖혀. 젖혀. 오른 어깨. 그러면, 이것도 한260한 한 나올까요? 60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젖혀, 서잘 보세요. 지금 저처 서만 하는지 보세요. 저처 서 여기에서 큰 답을 얻으셨을 거라 봐요. 왜 이백오 프로가 그토록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되지? 뭐 저쳐서 뭐 어떻게 때리고 저쳐서 골반한데 골반은 무슨 뭐 여덟 번이나 레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뭐 어깨 미는 것도 한네개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컨비네이션까지 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다 해가지고 서까지 뭐 연결해드릴게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두 개만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두 개만 선택하세요 저처는 백스윙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때려 골반 어깨 선은 다운스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광광 나오겠죠? 트리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뭐저처은 백스윙을 위한 준비 동작이지만 하나의 단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트리거예요. 제가 영상 제목에 트리거라는 단어를 집어넣겠지만 실제로 4대 문파 중에 하나를 트리거로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되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다 끌어왔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윙 밸런스와 스피드와 파워를 만들 수가 없다 그게 교습가로서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백스윙 할때 조치고 때리는 법 알아야죠 그 다음에 몸통 돌릴 때 골반 쓰는 법 알아야죠 여기서 치고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어깨도 한번 미는 법 알아야죠. 그리고 어떤 동작이 가도 서는 법을 알아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제가 나중에 상체형 골퍼와 하체형 골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체가 저처럼 유독 발달한 골퍼는요. 트리거를 손목, 저혀 때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골반, 어깨가 아니라 저제 트리거는 저혀때려예요 젖혀 젖혀. 때려 이게 제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옥 프로는 뭐 골반도 지금 골반 보면 다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 싹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처 뭐 골반, 어깨 다 밀군 있지만 실제로 제 트리거는 저처 때려요. 왜딱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좀 약간 측은지심이 가는 그런 몸이잖아요. 막 두껍고 짧고 상체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팔긴 분들과 같은 근육량 하지만 저는 좁은 공간에 뭉쳐 있기 때문에 힘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체를 이용한 스윙을 하지만 또뭐 태음인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어 상체는 좀 보통 체격인데 하체가 굉장히 튼튼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골반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저처럼 걸어놓고 딱 젖혀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을 돌려나가는 그런 스윙을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골반을 쓰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체로 공을 치는 타입이다 보니까 뭔가 컨트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오른 어깨로 밀어주는 것도 뭐 상체형 타입 일할수 있지만 여기에서 밀어 줄때 디테일하게 손에서 뭔가 디테일한 섬세한 그런 터치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전 들지 않으면 이렇게 어깨로 미는 것도 조금 불안해요 제가 여기서 진짜 스페셜 팁 하나 드릴게요 어, 저쳐, 때려, 저쳐, 골반, 저쳐, 어깨, 저쳐, 서이네 가지가 있잖아요 음, 제가 현장에서 레슨 할때딱이두 단어만 쓰면 매직 워즈 매직 워즈 여러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손해일 것이고 믿거나 말거나 하면 여러분들 손해일 거예요 저쳐, 때려 보다, 접어 펴, 접어, 펴. 제가 나중에 판도라로 만들 건데 접어, 펴이두 단어만 쓰면 정말 기어다니던 골퍼가 벌떡 일어나고 슬라이스로 시달리던 골퍼가 멋진 드로우가 걸리며 거리가 안 나가던 골퍼가 갑자기 거리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니 그 트리거는 바로 접어, 펴였느니라. 접어, 그냥 오른팔 접어, 양팔 펴, 응.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접어는 누구나 할수 있죠. 접어는 누구나 그래. 할수 있어요. 제가 어, 지난 주에 어그로 레슨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어그로라는 이름을 붙이기 너무 아까운 레슨이었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아 어, 이번 주에도 엄청난 내용이 나가게 될 거예요. 어그로 레슨으로. 그러니까, 판도라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접어, 펴. 접어, 펴지 못하는 이유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는 다운 스윙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젖혀나 드러는 백스윙의 영역이에요. 접어는 백스윙의 영역이 아니라 다운스윙에서 다니는 이 수평 동작으로 다니는 모든 동작은 다운스윙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직 면에서 다니는 이 동작은 백스윙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위로 올리는 동작일 뿐이고, 다운스윙은 수평적으로 들어간 동작이 다운스윙이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직 월드 뭐 젖혀, 때려, 젖혀, 골반 젖혀, 어깨 젖혀서 다 좋은데, 그냥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저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 이보다 심플한 스윙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여러분들께 쉽게 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어그로 레슨 또는 판도라로서 여러분께 풀어드릴 거니까 그때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가 제 마지막 콜라보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윙 레슨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스윙 레슨은 끝났고 하나하나 의 디테일한 건 끝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이 등장합니다. 을 그리고 거기서 또 엄청난 내용이 또 나와요. 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주 놀랄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나는 어떤 트리거를 할 것이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서 꼭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어프로치 트리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건 그때 옥프로치에 대해서 하겠죠. 그때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pgalee.gmail.com으로 영상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질문은 그냥 일반 글로 쓰는 질문은 그냥 일반 영상 제 유튜브 레슨 영상 아래다가 남겨주시면 제 답글로 달아드리거나 채택을 해서 보충 수업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